인사도 열심히 그동안 홍보했었던 큐텐 어, 라이브 MC를 만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을 아주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해야 하는 날이에요. 다행히도 이제 큰 여드름이 안 났어요. 어, 너무 다행이죠? 저는 항상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뭔가 이런 화장을 열심히 해야 하는 날에 화장이 잘 먹는 건 둘째치고 큰 여드름 같은 게안 나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반은 먹고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오늘 드라이를 하러 갈 거예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막이것것 연습도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스프레이도 잘안 뿌려서 스프레이도 어색할 뿐더러 자꾸 이렇게 리허설 할때 봤더니 머리를 만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 이거는 고정을 시켜놓고 내가 이걸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명소를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는 안 건드릴 건데 화장을 아주 공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날 싫은 게 화장을... 해놓고 좀 오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음, 엄청 공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특히 베이스 네, 오늘은 이런 여기까지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잘 평소에 잘안 입는 <웃음> 왕 어깨뽕 이런, 거, 이런 것도 입어봤어요 왜냐면 이런 거안 입으면 얼굴이 되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너무 슬프니까.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정말 평소랑 다른 메이크업들을 할것 같아요. 바쁘면 은 사실 베이스를 굉장히 대충 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대충 합니다. 토너. 오늘은 진짜... 좀 여러 겹 열심히 깔아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할 거예요. 어, 여기는 뭐냐. 얘는 가려야겠다. 방금 어 각질 제거랑 이제 모공 정리를 조금 하고 왔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무서운 각질들 저희가 지금 화장하면 12시간까지는 아니고 10시간 넘게 이제 방치가 되어야 되는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나 마스크 쓰고 서울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최대한 열심히 천천히 얇게 마치 크레이프처럼 <웃음> 겹겹이 깔 생각입니다. 근데 진짜 확실히 베이스에 공을 들이면 무너지는 게좀 덜하더라고요. 립밤. 아, 어제 하루 종일 일본어로 계속 얘기를 했더니 일본어가 되게 톤이 높잖아요. 건방아 이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목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옷에 유일하게 걱정되는 점은 이게 자꾸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데 얌전히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음, 잠깐만, 잠깐만. 어제 아, 제가 퍼프를 빨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운데이션용, 얘는 이런 거. 미스트 두드리는 용인데. 오, 비 맞은 듯한 이런 느낌.다가 이거를 이렇게 두들겨줍니다. 이럴 때 보면 생각을 해요. 아, 누가 나도 화장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방송용 화장 있잖아요. 응. 라이브를 다 일본어로 하거든요. 요 근래. 정말 저희 24시간을 일본어로 만들어 놨었답니다. 한국에서 또 오래 있다보면 은 일본어 톤을 잠깐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아침에도 까먹는 거예요, 원래. 일본어 오래 쓰면 한국어 톤 까먹듯이. 되게 한국어가 일본어처럼 변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하루 종일 말해야 될 때는 그 언어로 다 바꾸곤 합니다. 오 촉촉해. 제가 눈썹을 살짝 바꿨어요. 최근에 바꾼 건데 조금 더 음, 얇게 바꿨다고 해야 되나? 진짜 진짜 진짜 이만큼? 이 하얀색 원피스에 맞춰서 네일도 했답니다. 제가 원래 다른 네일을 받았었어요. 핑크색. 근데 그게 진짜 좀 제대로 못 해주셔가지고 여기가 옆에가 다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네일을 받으면서 들은 건데 그렇게 떠 있으면 너무 안 좋은 게 안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곰팡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손톱에 얼마나 어마무시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시 바꾸길 다시 바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래서 네일을 받았답니다. 아니 진짜 다 떠서 자꾸 머리카락에 끼는 거예요. 그 붙이는 네일 있잖아요. 그런 거면 이해를 하는데 받으러 갔는데 끼는 건 너무 짜증이 나서 바꿨는데 잘한 것 같아요. 네, 이건 앰플 같은 거. 베이스 같은 거. 바르는 것도 얇게 발라야 해요. 그래야 빨리 흡수되고 다른 거바르고 그러지. 눈 부기가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속눈썹 펌도 했는데 좀잘 여기도 <웃음> 잘못 해주셔가지고 너무 풀을 많이 바르신 거예요, 그거를. 진짜 떼는데 막 계속 비비시고 막 아주 진짜 떼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원래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남아있고 눈 계속 아프고 그리고 가장 최악은 저거였어요. 너무 많이 바르셔서 제 속눈썹들이 꼬불꼬불해진 거예요. 위쪽 얇은 속눈썹들이. 그래서 그거는 정말 눈물을 먹었고 속눈썹 1mm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잘라냈어요. 속눈썹 펌도 좀 실패를 했었다.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올라가 있긴 한데 그래도 후... 네 엄청 뭐 마음에 드는 펌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연장도 딱한번 해봤거든요, 연장을. 근데 연장은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뜯어내더라고요, 이렇게. 이물감도 느껴지고 뭔가 내눈 같지 않고 막 자꾸 뜯어내서 속눈썹 펌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하면 무리가 가니까 조금만, 가끔 속눈썹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좀쉬어줬다가또 <웃음> 조금만 좀 두드려줄게요. 아 오늘 갤 레디 및 굉장히 길게 했는데? 큰일이네. 돌리네요. <웃음> 제가 원래도 화장실을 많이 가는데 물을 마시면 당연히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따가는 물 거의 안 마실 것 같아요. 화장실 가고 싶어질 것 같아서. 아 진짜 이 마스크 때문에 생긴 이 트러블들. 아 정말 너무 싫다. 옛날 피부랑 차이점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조금만 뭔가 생겨도 금방금방 괜찮아졌는데 지금은 잡채도 좀 오래 남아있고 잡티도 오래 남아있고 좀 회복 속도가 확실히 느려지는 게 느껴져요. 조금만 둘게요. 조금 더 말라서 한 번만 더 라스트로 미스트를 뿌려주고 살짝 크림을 바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뭔가 많이 바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주아주 아주 얇게 얇게 바르고 있고 미스트는 진짜 금방 날아가서 지금 여기 살짝 터트려버리고 싶은 아주 짜잘짜잘한 여드름이 있는데, 그거, 하, 고민 중. 터트릴까 말까. 안 아, 터트리고 있어. 이따 후회하려나? 밤에 막 이게 커져가지고. 허! 음. 이건 진짜 무조건 마스크 여드름인데. 아, 터트릴까? 고민, 고민. 터뜨리겠어요 잠깐만요. 이걸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아. 갔다 올게요. 여기 좀 빨개져 있을 수도 있어. 호. 아주 살짝 터뜨려주고 왔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조금안터트리면 이따가 커져서 주변이 빨개지는 게 티가 날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터뜨렸어요. 응. 리얼하다, 리얼해. 굉장히 뷰티 유튜버가 존경스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아 이따가 음식 먹다가 흰옷에 뭐안 튀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빨개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따가 어차피 가라앉는 거라 만약에 뭐 파운데이션 핸드 조금 빨가면 그냥 냅두면 돼요. 어차피 가라앉고 있다가 또한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컨실러를, 아니지 수정 화장을 하겠죠? 음. 여기에 크림을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아니 여러분 가을 어디 갔어요? 가을 분명히 저는 가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더운 여름날 가을이 갑자기 사라지고 니트를 입고 나왔더니 뭐야 추워 우리의 가을은 어디 갔죠? 저 아직 겨울옷이 없거든요? <웃음> 겨울옷을 <웃음> 귀국할 때 거의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 단벌 신사로 살았었는데, 후드 집업 하나 없는, 얻는... 음... 후드 집업 써야 돼, 후드 집업. 아니면 양털 기모 그런 거 있잖아요. 후리스 같은. 그런 것도 하나 없는, 전데, 네. 겨울을 어떻게 보내나. 원래는 오늘 머리를 묶고 싶었어요. 지금은, 저거 뭐야? 화장 때문에 이렇게 묶고 있지만, 이렇게, 포니테일 예쁘게 할까 했었는데, 안 하던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냥 하던 거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웨이브 하려고요. 어? 모기, 모기가 어떻게 들어있지? 자, 게 조금 마르면은, 저는, 모공, 포어 패셔널이랑, 어디갔잖 않아? 아, 요거, 스킨밤, 글로우 스킨밤. 요거랑 섞을까? 오늘. 비비크림이나 섞어봐야겠다. 퍼페셔널 미니. 제가 큰 것도 써봤는데 다못 쓰더라고요. 다못 쓰고 뭔가 냄새만 좀 이상해지는 것 같고 미니가 아, 좀 많이 짠것 같아요. 요즘 미니로 많이 나와서 좋더라고요. 퍼페셔널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진짜. 머릿속에서 지금 오늘의 대사들이 렇게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요 제가 특히 좀 신기한 게 자면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기 전이랑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만약에 뭔가 외워야 되면 은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일어나기 전에 자, 한번 리플레이 해보자. 들어가고아 실수만 안 했으면 좋겠다. 글로 밤, 과대 보장. 이렇게 여기까지 다 필요 없잖아. 이거 진짜 얇게. 얘도 아주 번들번들 거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 파운데이션인데요 <웃음> 통이 자리를 차지해서 제가 진짜 영혼을 끌어모아서 여기까지 짜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쓸 건데 평소에 그냥 집 밖에 그냥 나갈 때는 라오즈는 뭐야? 라네즈 네오 쿠션 이거 쓰거든요 저 오늘은 조금 더 두꺼운 걸 발라야 하니 이거랑 컨실러랑 섞어야겠어요. 제 손가락이 팔레트입니다. 양 조절을 잘해야 돼요. 오래가는 메이크업하려면. 그러니까 평소는 그냥 탁탁탁 때려 바르잖아요. 좀해서 털어내야 돼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향수라면 그냥 팍팍팍 막 이렇게 바르고 마스크에 묻든 말든 그냥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지속력이 중요하니까 진짜 시간 어, 엄청 공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얇게 펴바르니까 마스크에 잘안 묻더라고요. 그건 좋아요. 이 파운데이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올게요. 조금 해서 덜어내고 펴바르고 최대한 넓게 펴바르고 그거 무한반복 제가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크서클을 커버할 건데 그냥 별거 없고요. 이런 립스틱으로 제일 연한 립스틱으로 이렇게 위에 파운데이션으로 계속 커버를 해나가 예정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화장을 <웃음> 해야 해요. 근데 저번에 리허설 할때 보니까 조명이 굉장히 세서 잘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클로즈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웃음> 먹고 있는데 막 이빨에 틴트 묻어있거라면 너무 슬프잖아요? <웃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빨에 뭐 묻어있는 거. 열심히 발라주고 있는데요. 지금 두겹 발라서. 오늘은 목에도 좀할 거라서 이렇게 살짝만 흰옷인데 여기 옆에 이렇게 묻으면 좀 그렇잖아요. 너무 차이는지 이렇게 살짝만 할게요. 확실히 얇게 여러 번 깔면은 이게 피부가 막 뜬다는 느낌보다 착! 밀착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여기가 조금 지금 아직 빨갛긴 한데 이거야 뭐 이따 가라앉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베이스 그러면 이제 얼굴 윤곽 잡아줄 건데 요즘 제가 어디였어? 요즘 브러쉬를 잘 쓰고 있어요. 손으로도잘 하는데 이런 날에는 브러쉬를 하는 게 제가 쉐딩이 따로 없어서 그냥 제 얼굴 색깔에 맞는 섀도우로 하는데 에뛰드 하우스 거 이런 색깔 좀 진한 부분은 이따가 이 비추어줄 거예요. 어제 꿈에 콜드플레이가 나온 것 같아요. 크리스마틴을 꿈에서 본것 같아. 열심히 깎아줍시다. 쉐딩을 사야 되는데 맨날, 아씨 귀찮으니까 맨날 <웃음> 있는 걸로 하고 있어요. 진짜 지속력과 이음 자연스러움의 포인트는 얇게, 얼마나 얇게 여러 번 정성스럽게 펴바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쉐딩도 귀찮아서 잘안 하잖아요. 뭐하러 해요, 마스크로 다 가리는데. 제가 점을 한번 뺐는데 점들이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점을 한번또 빼러 가야겠어. 마이너스 5kg를 향해 열정적으로 가아놓고 <웃음> 있습니다. 이건 지금 색깔이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얇은 걸로 한번 쭉쭉쭉 하고 그리고 조금 진한 색깔 뭐 할까요? 이건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거든요. 이거 조금 진한데 이거 최대한 색깔 없애서 해볼게요. 떨어졌라! 쉐딩을 대충 끝냈습니다. 좀 깎였나요? <웃음> 전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하이라이터가 제가 따로 없어서 이거는 이 스틱을 안 쓰고 싶어서 오늘 섀도우를 썼던 건데 하이라이터는 따로 없으니 그래도 이제 땀나는 계절은 아니어서 좋은데 엄청 건조해지잖아요. 어, 건조해지는 것도 문제야. 피부 쫙쫙 갈라지면 어, 지금 밥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어, 배은안 고픈데 안 먹으면 이따 배고플 것 같고 또 네, 이따 배고프면 또 문제고 먹어야겠습니다. 근데 집에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요즘 잠시 요리 휴식기예요. 요리를 엄청 하다가 도 한바탕 한, 한 바탕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 시기예요, 지금. 한번 정리를 시작해주고 안에 채워지는 느낌으로만 그리겠습니다. 눈썹이 저처럼 좀 진하시고 털이 끝에까지 다 있으신 분들은 어, 처음에 정리할 때, 눈썹 정리할 때 깨끗하게 해놓으면 눈썹 크리기좀 편한 것 같아요. 눈썹 어차피 이거 있다가 좀 지워질 거라 아마 다시 하겠죠. 파우더에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섀도우를 해볼까요? 오늘은 글리터를 좀 열심히 쓸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 하는데 영상에서 금방 끝났한 시간 지났어요. 오늘은 핑크핑크하게 하는 게 예쁘겠죠? 그러면 음, 다른 팔레트에서 핑크색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원래 평소라면 이런 덜어내는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매우 귀찮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도 라이브 커머스를 예전 좀 하잖아요. 중국은 중국은 뭐 예전부터 엄청 했고 일본도 이제 슬슬 조금씩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굉장히 어색해서 아, 그럼 뭐 발랐냐면요. 요거, 요거. 이고 팔레트 깨지는 게 두려워요. 지나 거는 청알브러쉬로 할게요. 오늘 겟레딧면은 제가 집중해서 화장을 하느라 말을 많이 안 하게 되네요. 대교살짝좀 그려볼까요? 삼각존도 오늘 채우고 싶은데 이건 지금 처럼좀 까매질 것 같아서 이따가 채우겠습니다. 해가 들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없애야 돼요. 없애 없애 없애. 없애고 음. 음. 살짝 웃어서 아니 제가 이게 다끄썩거린인데 그 이게 가끔 애교살이랑 겹쳐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애교살이 생기는 것 같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닌데 네 다크서클 펄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핑크펄 제가 요즘 해주는 게 있는데 예쁘더라고요. 앞머리에다가 살짝 애교살에다 펄을 넣어야겠죠? 오, 떨리면 안 돼. 살짝살짝 반짝반짝거리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많이 묻었다. 손바닥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위에 조금 펄이 많이 부는 부분에 테이프를 뜯어서 뷰러를 하고 아이라이너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속눈썹 펌을 한지라 진짜 살짝만. 좀 자느라 눌려있던 속눈썹들만 올려주는 정도로 살살 하고요. 이거 맞아. 고무 베킹 바꿨어요. 젤라이너로 이 실리콘 부스러지 한번 사봤거든요. 좀 해보려고요. 잘 될까? 잘 됐으면 좋겠다. <웃음> 잘안 되네. 제가 너무 덜어냈나 봐요. 아시. <웃음> 어? 이걸로 해볼까요? 아까 썼던 거? 낫긴 낫네요. 오, 선은 깔끔하게 됩니다. 진짜. 안 쓰던 브러쉬를 써서 좀 어색했는데 라인을 대충 만들어놓고 리퀴드 라이너로 위에 덮어줄게요. 화장의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지금 어, 섀도우를 한 번만 더발아줄게요 항상 보면 아이라이너를 하고 나면 섀도우를 많이 바른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많이 안 발려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진하게 하는 이유가 어차피 이따 다 날아갈 거예요, 아마. 마스카라 하기 전에 속눈썹을 한번 빗어주면 좋더라고요. 마스카라가 예쁘게 되고 잘안뭉치고 마스카라 발라줄게요. 뭔가 어, 최대한 털어내서. 특히 이 앞쪽. 저 해리포터를 한 번도 책으로 안 봤거든요. 요즘 책으로 읽어보고 있어요. 어, 숨겨진 디테일이 아주 많더만. 맨날 묻더라고요, 하면은. 에이, 어렵다. 안 하던가 하려니까 어렵네요. 남은 걸로? 어, 묻었다. 하, 아, 제 이래서 마스카라가 힘들어요. 묻었을 때 빨리 떼어내야 깨끗하게 떼어내더라고요. 조금 뭉친 거 빼주는 느낌으로. 이게 진짜 속눈썹 끝부분이 이게 꼬불꼬불해지면 이게 문제예요. 마스카라를 했는데 마스카라 윗부분이 예쁘게 안 되는 거죠. 이상하게 뭉친다던가? 삼각존을 지금 채울까 말까 살짝 고민했는데 조금만 아주 살짝만 채워볼까 해요. 삼각존은 잘 채워야 되는 게 진짜 눈에 하는 것들은 안 번지는 게 정말 중요해서 이게 섀도우도 섀도우인데 제가 생각한 게 눈화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웃음> 입술 색이 정말 없지만 블러셔는 요거. 요 색깔 요즘 쓰고 있어요. 원래는 요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라인. 적당히 조금 네 티가 날 정도로 발랐고요. 라스트 입술. 저번에도 발랐던 건데 얘가 가장 지속력이 오래가니까 이걸로 할게요. 음, 이제 이런 형광 핑크가 안 어울리는 계절이 와버렸어요. 확실히 립 브러쉬로 바르는 게다르긴다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갤레디움위에서 말을 많이 안 했죠. 집중해서 화장하고 있었어요. 이런 MC같은 기회를 받으면서 또 느낀 건데 어, 제가 퇴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퇴사를 안 하고 계속 일을 했으면 이런 것도 못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어, 하길 잘했다. <웃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 회사에 다닐 때 받았던 그런 정기적인 월급 같은 건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금도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진한 거 하나만 더 바를까? 가을이니까 겨울인가?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화장은 어차피 제가 이따가 또 수정화장을 하겠죠, 분명히. 일단 이렇게 두고, 어우! 이것 때문에 머리를 함부로 못하겠어요. 머리를 가서 예쁘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귀걸이만 먼저 끌게요. 이렇게 끼고 자, 이가 머리 한 것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화장품 마저 챙기고 저는 나갈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머리도 했습니다. 핀꼬고가실래요하시길래 어, 아, 아니요안꼬고 가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웃음> 누가 봐도 미용실 갔다 온애 같잖아. 아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겠지만 이렇게 머리를 화장이 안 무너지길 굉장히 바랬지만 역시나 피부화장은 마스크 때문에 열심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화장을 좀고쳤했습니다 이제 연습하고 올게요 안녕